오늘은 친구 한 명이랑 강남역에서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고 좀 내추럴하게 화장할 거예요 근데 제 머리가 아무래도 너무 엉망이다 보니까 평소에 가발을 많이 쓰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이 가발을 썼어요 이 가발 쓰면 은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가발 정보는 제가 옛날에 인스타그램 처음에 시작했을 때 협찬 받았던 건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전에도 질문을 많이 주셨었는데 제가 까먹어가지고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먼저 일단 빨리 화장을 해야죠 제가 지금 이제 화장할려면 아무리를 까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피부가 다 많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대신에 이 재생 비비를 바를 거예요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헤이다님이라고 제 제가 좋아하는 그 인친분이 있는데 <웃음> 어, 그때 공구를 샀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그분이 이공구를 하셨는데 그때 이사배님도 쓰신다고 하고 막 그러길래 사봤는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조금 안 좋은 날이나 내 피부 같으면서 깨끗하게 보이고 싶은 날 이거를 발라주고 있어요. 어차피 이마는 앞머리로 가릴 거니까 커버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자리도 아니고 <웃음> 피부 표현도 진짜 예쁘죠? 촉촉하게 피부 예민하신 분들, 민감한 피부이신 분들 추천드려요. 그리고 예전에 댓글로 어떤 분께서 입술에 처음부터 뭐 바르고 시작해주면 안 되냐고 처음부터 예쁜 거 보고 시작하고 싶다고 그러셔가지고 <웃음> 오늘 입술 색깔 조금 발랐어요. 자연스러운 컬러. 볼만한가요? 원래 입술만 발라도 사람이 생기있어 보여요. 다음은 루나 컨실러. 제일 밝은 컬러일 거예요 아마. 이거를 발라줄 건데 어... 아무래도 조금 얼굴이, 저는 컨실러를 안 하면은 안에 있는 핏줄이랑 이런 뭐라 해야 되지? 피부가 얇아가지고 되게 칙칙해 보이는 피부예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을 밝혀줄게요. 이런 코밑 같은 부분이나 여기가 착색이 잘 되잖아요. 여기를 좀 밝혀주고 트러블난 것도 조금 더 가려주고 제가 자궁이 안 좋아서 이턱 쪽에 트러블이 아주 많이 나고 있어요 요즘에. <웃음> 이 정도만 바를게요. 평소보다는 컨실러 덜 발랐어요. 다음에는 에스쁘아 파우더 컴팩트인데 이게 이렇게 안에 열면 은 내장되어 있어요. 이 퍼프도 그래서 흰색으로 색도 없는 무색 파우더예요. 최근에 사용했었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자주 애용하고 있어요. 이게 아까 썼던 비비 피부표현이 예쁘다 보니까 파우더 처리는 소량만 하도록 할게요 아까 컨실러 썼던 부분이랑 앞머리 떡지는 이마 부분 눈두덩이도 살짝 마스카라가 번지지 않게 얼굴 외곽도 이 정도만 하면은 촉촉함이 살아있어요 다음은 이 레어카인드 쉐딩 팔레트를 사용할 건데 눈썹하고 음 쉐딩을 한 번에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는 좀 어둡게 나오나? 근데 약간 머리가 갈색빛 또는 다크브라운 컬러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제 머리카락이랑 제 털이 털? 눈썹이랑 머리카락이 되게 되게 검정색인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브라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세 가지 컬러 중 갈색 브라운 플레이 뭔가 이에 오늘 어차피 앞머리로 눈썹을 반 이상 가릴 거라서 되게 연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해줄 거예요 평소처럼 그리고 다니면 눈썹이 더 진해 보여요 특히 제가 눈썹 모가 좀 진한 편이라 그런지 조금만 진해져도 다른, 다른 사람보다 더 진해 보이더라고요 눈썹 그리는 방법도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두 양쪽 눈썹이 사람은 다 비대칭이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쪽 하나를 먼저 딱 그리고 그리고 그린 쪽에 맞춰서 그 반대쪽도 그려줘요. 저는 어쩔 때는 이쪽 눈썹 먼저 그릴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이쪽 눈썹 먼저 그릴 때도 있고 이쪽 눈썹이 조금 더 완만하게 나 있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다음에 쉐딩을 할 거예요. 회색빛이 도는 컬러를 사용해서 이목구비 윤곽을 잡아줄게요. 이 쉐딩 팔레트가 제가 원래 썼던 에스쁘아 라이트 그레이 다음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화이트예요. 원래는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었는데 이거는 진짜 괜찮더라고요. 명암 조절을 더 세부적으로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콧대가 별로 없는 편이라서 여기를 딱 잡아주면 뭔가 이목구비가 더꽉차 보여요. 제가 여기 쪽을 항상 쉐딩하는 이유는 영상 첫 초반부터 말해왔지만 입술을 좀더볼륨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 입술이 저는 좀더 커졌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밑에도 바르면 나중에 오버립할 때더탱탱해 보이고 예뻐 보여요 그리고 좀더 귀여운 인상을 주고 싶을 때는 이 여기 입꼬리 쪽을 살짝 살짝씩만 터치해서 이렇게 올려서 그림자를 좀더 만들어줘요. 뭔가 끼끼 이러고 다음에 아까 썼던 그 컬러로 얼굴 쉐딩 윤곽도 잡아줄 거예요. 근데 겟네디미 항상 하면서 저는 아, 아무래도 아직 혼자 말하는 게 습관이 안돼 있어서 혼잣말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막상 카메라를 키면은 괜한 말을 하기 싫어서 말이 더 없어지는 것 같아. 저는 사실 제 얘기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Q&A 영상도 빨리 올려달라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음 아직은 조금 준비가 안 됐고 조금 더 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그때 가서 바비브라운디 에센셜 멀티 컬러 아이섀도우 팔레트에서 이 피치 데이 컬러를 베이스로 발라줄 거예요. 오늘은 아주 데일리하게 청순하게 해볼 거예요. 아주 미세한 쉬머 펄이 들어가 있는데 거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베이스 음영 부분을 넓게 넓게 발라주면 좀더 눈이 이렇게 그윽해 보이고 더 얼굴이 꽉차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다음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심플리 핑크에서 여기 여기 약간 회색빛이 들어간 핑크 브라운 컬러를 눈에 한번더 아까보다 좁은 영역으로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이것도 약간 애교살 밑에 정도까지만 그리고 이 바비브라운 펜슬 라이너로 음.. 아이라인을 좀더 자연스럽게 그려줄게요. 원래는 항상 붓펜을 쓰지만 오늘은 조금 내추럴한 느낌을 좀더 주기 위해서 오랜만에 펜슬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얇게 점막을 채워주고 이 정도까지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썼던 팔레트에서 이 진한 갈색을 사용해서 아이라인을 좀더 스머징시켜줄 거예요. 펜슬이나 젤 아이라이너 위에 이렇게 섀도우 진한 색을 덧발라주면 좀더 자연스러워 보이고 지속력이 더 좋아져요. 언더는 이 벽돌색같은 컬러를 써서 아까 원래는 보다는 약간 반달 모양의 옆으로 큰 눈이 된것 같아요 이제 앞머리를 이렇게 정리해주고 아 그리고 이제 애교살을 강조해줄 건데 아까 썼던 이 회색빛 쉐딩 컬러로 언제나 그랬듯이 눈 밑에 힘줘서 그림자를 그려줄 거예요. 너무 선 같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약간 저는 아무래도 화려한 게 어울리다 보니까 눈에 펄이 없으면 되게 허전해요. 클리오 프로 데즐링 아이 팔레트에서 마이 크리스마스 에디션이었나? 눈두덩이에는 이 핑크색 펄을 발라줄게요. 가운데로 발라서 좌우로 펴주는 거예요. 내추럴하게 한다면서 점점 화려하고 진해지고 있죠? 화려하지만 평소보다는 덜 화려한 제 데일리 메이크업이에요. 눈 밑은 아까 옆에 있던 이 컬러 약간 달걀색에 핑크 색깔 연한 핑크 색깔 펄이 들어가 있는 눈 앞머리도 살짝 좀더 화려하고 제 스타일대로 핑크핑크 핑크 해줬어요. 메이블린 하이퍼컬 워터풀프 블랙 컬러로 발라줄 거예요. 제가 화장할 때 이렇게 입을 꼭 다물거나 이렇게 꼭 다물거나 이렇게 인중을 이렇게, <웃음> 이렇게 늘리는 버릇이 있는데 편집할 때마다 제가 저도 모르게 하는 거니까 편집할 때 보게 되거든요?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볼 때마다 메이크업 영상이고 보고 올리기 싫어져요 표정을 왜 이렇게 하지?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못생겨도 참고 올린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은 이모양을 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마스카라를 하고 말려준 다음에 제가 이래서 앞머리를 자르기가 싫어요 앞머리가 또잘 떡죠? 제 속눈썹이 원래 약간 특히 앞쪽으로 갈수록 잘 처지는 속눈썹이라 마스카라 후에 이렇게 한번더찍어주시면 컬 고정도 더잘 되고 바짝 찝혀요. 다음은 이 코드글로 컬러 인스타에도 올렸었지만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게 그 이후로도 몇번 써봤거든요. 발레리나 핑크가 특히 쿨톤 분들한테 뽀얗고 청순한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더라고요. 귀여운 느낌으로 발라줄 거예요. 제가 오늘 가디건이랑도 잘 맞지 않나요? 약간 가로로 했으니까 콧대 콧잔등에도 살짝씩만 해서 좀더 사랑스러운 느낌을 줘볼게요. 그냥 느낌대로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화장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완전 내추럴하고 음, 진짜 화장한 듯안한 듯한 메이크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거는 나중에 나중에 제가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나서 해볼 생각이에요. 생얼인듯 아닌 듯 메이크업 조금 화려해진 김에 조금 더 화려하게 아주 과한 건 아니고 살짝만 더 추가를 할게요, 펄을. 디어달리아 음 액체 이름이 파라다이스 샤인 이걸 그냥 쓰면 과하게 올라갈 테니까 아주 찔끔찔끔씩만 속눈썹 바로 밑에 아주 얇게만 톡톡톡톡 올려줄게요. 약간 중앙, 중화... 살짝 넘는 정도까지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데일리로 무난하게 하고 다닐 수 있을 정도? 립은 오늘 이 글로시한 거를 한번 써볼 거예요, 오랜만에. 원래 매트 쳐돌이라서 매트만 발랐는데, 오늘은 뭔가 약간 글로우한 느낌을 좀더 주고 싶네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써볼 건데, 여기에서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써보려고 그러는데, 페이턴트 플레셜 이라는 컬러입니다 이거 발라줄게요 진짜 예쁘지 않아요? 저 원래 이런 색깔 잘안 쓰는데 약간 베이지 코랄 베이스로라도 충족을 시켜야지 아, 진짜 안 어울린다 그렇죠 근데 베이스로 쓰면 예뻐요 뭔가 되게 예쁘다 약간 이것만 발랐을 때는 옛날 옛날 일본 느낌 옛날 일본인 느낌 아니에요? 시부야 이런데 일진일 것 같은 여기서 끝나면 큰일 나죠? 제 메인 컬러 라텍스 러브라는 컬러데 어, 살짝 레드인데 핑크빛 섞여있는 그런 레드네요 어, 강렬한 색이에요 중앙에 발라준 후에 그라데이션을 해줍니다 약간 되게 약간 투명한 글로스, 립글로스 가까운 거, 가까운 제형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락커 틴트네요. 그냥 락커 틴트 발색 좋고 착색도 있고 탱글탱글한 느낌 이쁘죠? 괜찮네요. 이거 말고 다른 색깔로 나중에 한번더 발라보면 이쁠 것 같아요. 지금도 나쁘지 않은데. 약간 생각했던 느낌이랑 조금 달라요. 예쁜 것 같아요. 또 깜빡할 뻔했다. 가끔가다 이렇게 실수를 안 해요. 하이라이터는 세포라 페이스 시머링 파우더를 바를 거예요. 이렇게 빛나는 파우더. 핑크빛이 약간 돌아요. 이게 얼마나 예쁘냐면 콧대도 이렇게 쓸어주고 눈썹 뼈 뭐가 허전하다 했더니 이 광대 쪽 쉬머링한 느낌이 좀 부족했어. 어때요? 음, 와우. 이렇게 해주면, 완성. 진짜 완성. 오늘의, 오늘 메이크업은 약간 글로우한 청순 핑크 메이크업. 여러분, 제가 밖에 나갔다가 인스타 라방을 켰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 킨 이유가 왜냐면은 제가 이거 하나만 덧발랐거든요 오늘? 이거 하나만 발랐는데 색이 너무 예쁜 거예요. 아틱스 러브 컬러. 이거를 플립으로 꽉꽉 채워 발라도 예쁘더라고요. 이미 아까 바른 상태에서 살짝 오버립해가지고 바르면 탱글탱글해 보이고 예쁜 거 같아요. 그쵸? 단발머리 어둡게 하고 이런 느낌도 또 다른 느낌으로 예쁜 거 같아서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